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거북이 나는 아주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바다에서도 살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수 있어 얘들아, 오늘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지 궁금하지 않니? 너무 궁금해! 궁금해. 오늘은 어, 어떤 동물을 보르게 될까? 될까? 동물원에 도착했어 모두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늘은 거북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거북이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거북이 응. 나는 아주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바다에서도 살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수 있어 거북이는 등에 단단한 껍질이 있어 거북이는 평소에 무엇을 하면서 살까? 나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이동해 물속에서는 수영을 해서 이동한단다 엉금 엉금 <웃음> 엉금 엉금 거북이가 모래사장 위를 기어다니고 있어 거북이는 바다 동물 중에서 수명이 긴 동물이야 바다 거북이는 보통 100년 이상을 살수 있단다 맞아, 나는 수명이 아주 긴 동물이야 그 중에서도 장수 거북이는 150년에서 5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엉금엉금 거북이. 거북이가 알을 낳고 있어 거북이의 알은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돼 알을 낳는 모래사장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컷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단다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된다니 너무 신기해 근데 거북이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나는 부리를 이용해서 해조류를 뜯어먹어 물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나는 해파리를 먹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엉금엉금 거북이 엉금엉금 거북이야 안녕 다들 안녕? 나는 엉금엉금 거북이 엉금엉금 나는 엉금엉금 거북이 엉금엉금 오늘은 거북이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거북이 안녕 오늘 거북이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얘들아 거북이의 딱딱한 등껍질이 신기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도 귀여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북이를 만나봤어!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 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